간경화 입원 피로 소견 고지의무 위반하였더라도 사망간 인과관계가 없다면 상해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법 2017나 2031843, 2031836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4년경 상해 사망 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 기간 중 집앞 도로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사고일로부터 6개월 만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1. 상해 사망 여부에 관한 판단 시체 검안소상 직접 사인 강경화증 및 합병증 사망의 종류 병사로 기재되어 있고 보험 가입 이전에 강경화증 복수천자로 수십 차례 입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 사고 이후에도 알코올성 간경화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상해로 인하여 사망했다고 고민이 상당하고 위가항의 사실은 이러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망인의 사체부검이 또는 망인의 생전 진료 내지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아니어서 시체 검안서의 기재가 망인의 사망 원인 및 종류에 대한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출혈 이후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망인의 딸인 피고비를 때리거나 욕설을 하고 벽을 망치로 내리치는 등 정신질환 및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스스로 취식 및 배변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구급활동일지에는 후두부 열상 및 부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진단서에는 급성 뇌경출혈, 출혈성 뇌자상이라고 지재되어 있는 바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따른 치료를 받아왔고 상세 불명의 치매로 인한 치료는 이 사건 사고에 따라 발생한 뇌출혈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보험자는 이미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 계약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A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에게 왕인이 강경화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고지 의무 위반과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수 없고 원고는 상법 제 655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